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더뉴아반데이리 스포츠.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을 상태를 확인합니다. 레벨도 상태도 모두 양호하네요. 에어 클리너를 교체합니다 청소기를 이용해 하우징 내부 이물질을 빨아들여 주고요. 에어를 이용한 잔여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 마스킹을 해주고요. 기존 엔진오일을 드레인합니다. 오일 필터를 제거하고요. 입으로 무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합니다. 신품 필터 오링에 신유를 발라준 후 손으로 끝까지 돌려줍니다. 정확한 토크로 제거하고요.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. 재사용 시 미세 누유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제거합니다. 작업부위를 클리닝하고요. 더뉴아반대 AD 스포츠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. 준비한 오일은 쉘헬릭스 울트라 0 w 30입니다. GTL 기후가 베이스 유인 100% 합성유이며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유를 주입합니다. 시동을 켜 이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. 맥스 부분에 세팅되었습니다.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. 깨끗하네요. 다른 설명란에 있는 정보를 통해 연락 주시